난 이런 플레이를 해보겠다 아 실수했다 아 찍고 갔어야 되는데 아. 간다 그시나최면식 냐고요? 사실 야생이 과연 고대정령 이거 맛이 없네 왜냐면 내 대게 타드로옥스랑 세셀리에 두개가 중매인데 중매가 다 나와가지고 맛있구나 뭐야 이거 부이오나죠 <목마> <목마> <목마> <목마> 데스앤DK 데이 오. 데스 <놀람> 어, 어디로 없죠? 계속 나오죠, 이거. 루치왕이 파밍을 계속 해주니까 이건 너무 좋다 뭐야 이거지 이건 퇴, 이거는 퇴화를 해도 내가 손해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거죠 조회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절대 사라지지않는다넌 끝없는 파도에 게이 파도에 어차피 손은 공유가 되기때문에 중요하죠 굉장히 나약한 새우 사극이 아, 아까 좀 그쵸 악으로 깡으로 막았는데 이제 진짜 못 막아 카드 받은 적이 없는데 롤러 그냥 <웃음> 받는 게 없네 진짜 와 이거 두번 찍어서 잡으려고요 야, 로카라 느낌 좋다 이 되게. 근데 이거는 글쎄요나가라 소역 주세요. 맛있겠다. 그렇지. 뭐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여왜 썼니? 더 아픈데 이제. 오케이. 접수 완료. 삼례나는 필드는 어란기와 함께하는 것이었군요. 그저 알버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